안녕하세요 닥터살레임의 강정화입니다 바람도 불고 날씨도 이렇게 좀 많이 쌀쌀하고 또 이럴 때에도 우리가 히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보습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뭐 EWG 그린 등급이라든지 에코서트 이런 인증과 등급을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화장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샘플을 통해서 내가 첫포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맞는지 한번 보고 사용하면 좋긴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선택의 기준을 제가 한번 제시해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야! 야! 아! 어떤 보습제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뭐 EWG 그린 등급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화의 뷰티 어워드 2019년 보습제 부분에서 1,2,3을 한 세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습제는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밀폐제 수분제 장벽대체제 연화제 같은 거거든요 밀폐제는 말 그대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고 대표적으로 바세린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보습제 같은 경우는 공기 중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물론 글리세린은 수분제도 되고 밀폐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벽대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장벽에 해당하는 거고 네 번째는 연화제 탈각하는 세포들 사이에서 이렇게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습제는 수분 함량에 따라서 로션, 크림, 연고로 나누는 거죠. 연고로 갈수록 수분 유량이 되게 높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건조하다라고 하면 은 약간 유분기가 들어있는 크림이라든지 연고 제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 복합성이라든지 지성이 따른다라고 하면 로션이라든지 수분 제형의 크림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습제를 바를 때는 뭐 세안이나 목욕이나 샤워 후에 사실 물기가 다 날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바르는 게 좋다는 건다 알고 계실 텐데 피부과 학계에 따르면 수분이 많은 제품은 찬 공기에 노출되어 15분 20분 전에 바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뭐 씻고 나서 바로 바르라는 말이죠, 그쵸 <웃음> 쉽죠? <이? 웃음> 우선 화해 앱에서 3위를 차지한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점 5점에서 4.25를 받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보면 들어올 틈도 빠져나갈 틈도 없는. 탄 방패 보습의 윌 장벽크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장벽크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선 피부는 가장 바깥층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질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질 세포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각질 세포들은 사실은 죽은 세포가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도 형성을 하고 있고 면역 자국에 도 관여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각질 세포는 단지 각질 세포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각질 세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각질 교소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고 있는 세포간 지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세포간 지질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피부 장벽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화장품의 성분이 세라마이드 3, 콜레스테롤 1, 지방산 1 3대 1대 1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음 성분표를 보면 은 성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품에서 한 12번째까지가 화장품에 사용된 양의 약한 1%?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 화장품 성분 중에서 한 12가지 정도면 은 대부분의 화장품의 컨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의 성분을 살펴보면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도 있고 부틸렌 글라이콜 세테아릴 알콜 프로판디올 판테놀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폴리글리세릴 텐 디스테아레이트와 같은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밀폐제 역할을 하는 카프릴리,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글리세린 같은 것도 있고 유화제 역할을 하는 스테아릭 엑시드 이런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번째까지 성분표를 살펴보면 보습제 성분으로 주로 이루고 있고 발랐을 때 보습제 성분이 주로 이루고 있으니까 촉촉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리세린이 끈적함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이런 약간 다양한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탄탄방패보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 피부에 보호막을 하는 성분들이 첫 번째 한네 번째 성분이 있기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발라보면은 생각보다 밀폐효과가 강하다는 느낌은 적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바르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건조한 느낌이 살짝 든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글리세린도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화장을 하면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열두 번째까지 성분표를 보면은 굉장히 보습을 강조한 크림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리얼 장벽 크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제품에선 사실은 뭐 독자 개발한 피부 장벽 기술인 MLE를 강조를 하는데 이 MLE가 어떤 거였냐면 멀티라밀라 에멀전이라는 거였고 물에다가 약간 오일이 함유 되어 있는 이런 기술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피부 타입 솔루션으로 유명한 들리 바오만 여사의 바오만 코스메틱 연구소 출처 비하이드록시, 이소프로필, 팔모일, 파마 마이드 미리스토일, 팔미토일, 옥수수, 테라아마이드 아라카마이드, MEA가 유사 세라마이드 성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계열인 피코세테롤 올리브오일 등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약간 피부 장벽 성분이 좀 다소 적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성에 약간 민감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발라보면 약간 좀 촉촉하고 약간 끈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보습이 오래 유지된다는 느낌은 좀 다소 적었던 제품이었고 수부지 피부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약간 지성이면서 건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찾아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쓰고 좁쌀 여드름이 나와서 얼굴이 지금 닭살 삼켜져 올라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 성분에는 모공을 막는 성분 중에 하나인 스테아릭 엑시드나 글리세린 같은 경우도 과량을 쓰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닥터지의 레드 블리미쉬 클리어 크림입니다 이 화장품의 컨셉은 모공을 막지 않아 트러블 케어에 도움이 된다는 보습 크림입니다 성분을 살펴보면 보습제 성분으로서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사이클로 펜타실록세인 1,2 헥사다이올, 펜틸렌 글라이콜, TG32 등이 여기 속해 있고 밀폐제 성분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글리세린 도 포함이 될 것이고 디메치콘,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데이션, 아크릴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좀 특이하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실 미백 성분이잖아요. 근데 얘가 좀 약간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리카 같은 경우도 모공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두 가지 성분들이 여드름을 좀 잡아주는 성분이고 이 화장품에 트러블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라는 레드 블리미쉬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점도제 역할을 하는 아크릴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열두 번째 성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성분표를 살펴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가 많고 약간의 밀폐제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 아무래도 뭐 디메치콘이라든지 약간 발림성을 좋게 하는 뭐 실리카 등이 있어가지고 발림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습제하고 밀폐제가 좀 약간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좀 피부를 막는 그런 성분이 많지 않아서 많이 건조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걸 바르면 좀 건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좀 여드름이 잘 나는 이런 지성이라든지 복합성 이런 피부에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드름이 일으키는 성분인 뭐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모든 화장품에는 이런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긴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약간 발암물질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에틸렌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PEG 중에 약간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함량이 좀 높은 것이 좀 아쉬운 점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여드름이 잘 나는 지성이라든지 복합성 피부에 바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해 앱에서 보습 부분에서 1일한 피지오겔 크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오겔 크림은 인텐시브 페이셜 크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베리 드라이 앤 센스티브 스킨에 사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분표를 살펴보면 은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 글리세라이드 뭐 쉐어버터,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과 같은 밀폐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코알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습 성분이 뭐 글리세린, 펜틸린 글라이콜, 코코넛 오일 이제 사실 보습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벽 개선제인 세라마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의 성분을 보면 약간 밀폐 성분이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고 앞부분에 밀폐 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바르면 피부 약간 반딱반딱하고 장벽을 형성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크림 제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이제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지오겔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12번째 안에 들어있으니까 아마 한 1% 내면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가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써보면요. 굉장히 유분감이 좀 많이 도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좀 유분감이 강하다. 바다 번들거린다 내일 아침 왠지 나는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 사실 이런 컨셉이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트러블이 나지 않는 정말 건조한 피부에는 좋을 것 같긴 하긴 한데 여드름이 나는 피부에는 어,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세 가지 제품을 살펴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긴 하지만 대체로 화장품의 성분에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앞에 네이밍에서 다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탄탄 방패 보습 노락 이렇게 완전 크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습이 강합니다. 강한... 제품인 거고 그리고 닥터지에 보면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크림이잖아요 붉은 거를 진정시켜주는 성분이 있구나 아 내가 만약에 여드름이 잘 나거나 약간 민감한 피부다라고 하면 써볼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텐시브 페이셜 크림이라고 되어 있죠 보습이든 밀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베리 드라이스킨에 쓰라라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밀폐 성분이 강하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냐면 화장품을 고를 때는 이 컨셉의 성분을 잘 보면 내가 화장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 이 다양한 성분들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하거든요. 내가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반쪽 얼굴에 발라본다든지 한 하루 이틀 써보고 어떤 경과가 있는지 지켜보면서 내가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를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화장품 선택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웃음> 다음에 더 재밌는 구성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